생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비체질 질병이 있는 거야. 이거는 장기와 관련이 없는 질병.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전염성, 그지? 전염성 세균으로 하는 거이건뭐 어찌 보면 대책이 없는 것도 있다. 우리 저번에 보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아무 대책이 없었잖아. 요새 와서는 뭐 지카 바이러스에 사고 이런 거이뭐 인자. 우리가 예방약이라도 넣으면 예방을 해가면서 옛날에는 천둥연두 같은 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극복을 하고 이랬지만 은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변형돼 갖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니 이것을 아무리 끝없이 가도 우리는 해결될 공사는 없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꾸 여기서 막을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거니다 우리가 이런 세균들을 자꾸 막는 이런 예방책, 예방이라든지 이런 그 항생제를 만들어내게 되게 되면 이 항생제가 변형을 했을 때는 기존의 항생제는 또 말이 안 된다는 거다잉. 그럼 또 항생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변형해 나가는 속도보다는 이것이 만드는 것은 예방약을 만든다는 것은 더 힘든 거야잉.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될 반복되는 그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체질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분인데잉.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이것으로 고생하는 거지. 우리 캔서다. 그지 암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 캔서들은 어떻게 해? 정복을 한다 한다 현재가 언제냐그지 그런데 영원히 정복 못 하는 거야. 이거 뭐. 내가 아무리 봐도 영원히 정복 못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영원히 정복을 못한다는그 자체는 막 영원히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생할 수 밖에 없는 거야자 영원히 정복을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암의 모든 암에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그제. 자 이것을 건강을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건강하자는 그 자체는 건강하자는 그 자체는 우리가 밸런스가 체질로 따지게 되면 체질 밸런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다. 그렇으면 이 밸런스가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면역성이 면역이 암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암세포, 우리는 수없이 암세포가, 돌림변이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생겼다고 죽고 생겼다고 죽고 한다고 했다, 그지 어느 부분에서 다그럴텐데 그러면 자기가 건강한 사람들은 암이 안 오잖아? 그치? 정상적으로 잘 산다며. 그런데 암이 온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만 자기면역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금까지 치료법이 조금 불량했다는 거다. 왜냐면 하 간에 좋으면 간이 암에 생기다 하면 사람들은 간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데 이게 진짜 결정적인 잘못이라 생각을 해보자 간은 만일 간이라고 뭐뭐 장기든 암이 암세포가 이암 이렇게 있다면 이 암세포가 자기가 성장을 해 가야 암이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암이 아닐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성장이 안 되면 여기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이런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 안못 크니까 못 크면 더 이상 자기 능력이 안 생긴다 이말이야 이것이 비대지 자꾸 크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장을 저해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 그래서 요 근래에 그 여학적에서 발표했지 중국에서 암을 크지 않도록 하는 비법 그것이 발표됐다 이말이야 그래서 암을 스스로 굶겨서 죽인다는 거예요. 굶겨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암이 지출돼 있는데 그 상태만 다 유지돼도 이근강성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성이 해가고안 크게만 만들면 생기들 하더라도 그때부터 안 크게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지금 방법은 굶어서 암을 굶게 만들어 갖고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을 처방하게 되면 암을 죽이려고 약을 처방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버더란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암을 굶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나 암은 뭐, 그잖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간이라고 하면, 간에 암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굶기라 하면, 내간또 문제가 또 생기겠지? 이것만 잘만 하면 되겠지, 그치? 또.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는 있을 수도 있어요. 간을 안 켜고, 간을 굶겨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지 그래서 아직까지 암을 정복을 못 하는 이유다. 그러면, 간에 종구만 자꾸 갖다 미면 어떻게 간이 장조로 크겠지.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냥 막 가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암부터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도 봐도 병원에서 우리가 그뭐통계다임 우리가 이제 그 보사배에서 논 통계도 보게 되게 되면 암을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6개월 생존율은 몇 프로, 1년 생존율은 몇 프로, 2년 생존율은 몇 프로, 이렇게 온다 통계 자체가 그래. 나섰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 무슨 생존율을. 그런데 어떻게. 수술하면 무조건 죽는다 소리야, 이거, 그러 뭐. 아, 산사는산 것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암인지 아닌지, 우리 구별을못 하는 거야. 뭐 속은 뭐 수술해놓고 암이다 했뿐 뭐, 그것으뭐 암인 줄 알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통계가 생존율이몇 년이라고 왔다는 것 자체는 그 계속 살아가고 한 사람들은 우리 여기 혹이 나갖고 떼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그러면 암은 수술해갖고 항암치료하게 되고 무조건 죽는다는 소리다 얼마나 살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안 두른 사람이 있겠나 한 명도 없겠지 그럼 예를 들어갖고 네 이대로 있으면 3개월이다. 3개월만 죽는다 하는데, <웃음> 환자일 때 어떻게, 수술해갖고 하게 되면 한 1년쯤 살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수술하라고 겠지 작년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이, 이, 이런 상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갖고 무조건 수술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사부에서 좀 바꿔야 되는 이유는, 암을 수술을 해야만이, 이 보험 그뭐건 보험을 갖다 돈을 준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다 암이 생겼으면 암을 수술 안 했다 하더라도 상담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돈또 주야 돼. 의사들인데. 특진 특진이 그냥 갖고 그것 그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치가 의돼 줘야 돼. 암을 한뭐 전문하면은 암에 걸린 인사들은 수술 안 하더라도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화상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해주게 되면, 적정한 이 치료비를 줘야 돼. 이제 보사부도 좀 바꿔야 돼. 그래야만이 이 수술을 안 시키고 지켜보기도 하고, 정거 조수 없으면, 문이 하게 뭐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이런 것을 방법이 돼. 이건 뭐, 극복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치료한다고, 지금까지 보면, 치료한 거 하나도 없어. 뭐, 어디 치료하노? 치료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신체적으로 우리가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사고사다 사고 사고 살 하면 안 되고 사고 사고로서 신체 우리는 어떻게 장애요인 장애 신체 장애가 발생하는 거야 사고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다리가 뭐못 쓴다든지 다리가 그 한다든지 우리는 장애 요인이 생기실 때 우리 예를 들어보자 오른손이 장애 요인이 생기 갖고 누구말 기부스 하다 보면 왼손에 왼손 갖고 써야 되잖아 그럼 왼손에 힘이 당연히 오르겠지 그러면 오는 바래 어떻게? 이것을 관리 잘해줘요 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이 우리가 결코 오래 못 사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면 일반 평균 가치보다는 좀 수명이 좀 짧을 거야 왜짧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돼 장애를 해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이 체질을 보면 그것을 완벽하게 푼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됐다. 우리가 다리에 장애가 생기갖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이 다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자. 다리 부분이 되면 이것이 성하고 이 다리가 없다고 한다. 예를 들게 되면, 장기가, 신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힘을 계속 쓸거 아니야. 그러면 음식도 여기에 있는 것을 음식을 계속 받아들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힘을 안쓸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햄이 계속 불어나니까 여기를 극하게 되면 이것이 손상이 오는 거야.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가 이 팔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계속 보호해야 되는 거야. 계속 강하게 다치지 않게 우리는 그 해야 된다.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병이 오갖고 장애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이 문는거 이것을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은 그러면 이 장기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데는 우리는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장애인 아니면 장애 치료법이 우리는 완벽하잖아 장애 치료법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애인들은 무조건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은이 장애인들을 식이요법이라든지 치료법이 강하게 되게 되면 월등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장애인들은 결국은 이 강한 장기 때문에 강한 장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를 해치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우리가 누구말따나 보사부에서 인정을 해줘가좀 관리해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할수 있는 거야. 병원에서는 못 고치잖아. 어떤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떻게 요청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 말이야.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병이 아니잖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체질 식이요법과 식단으로 우리는 조절을 해 나가야 돼 식단으로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해? 이 정신적인 장애인 말고 신체적인 장애인이 되어지 신체적인 장애인은 월등하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병를보고 나면 이 장애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수 없어 그비참한 거야 이? 우린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거는. 어떻게? 저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면, 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요, 요 다리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음식이든 약이든 모든 것이 이게 집중돼 갖고 온다, 이 말이야. 자기는 소수밖에 없잖아. 소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 여기에 집중되는 거야, 아니? 집중되는 그것이 다른 거를 파괴를 시킨다, 이 말이야. 깨진다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병이 오는 거야 여기, 여기 병이 오게 되는 거야 여기 병이 안 오면 여기 병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막각하게 되면 그 병이 오는 것을 월등하게 줄이 보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몸도 좀 불편한데 몸도 좀 불편한데 아 건강이라도 좋아야 뭐할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야 그냥 또병 병 걸리면 병원에 오나 그러면 의롭이 좀돼 주겠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지. 이거는 올바른 그 방법이 아니다. 맞죠 이거는 정말로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렇죠자네 번째,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것이다. 우울증.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신문상으로 이렇게 쫙 보고. 사건 많이 치고, 사고 많이 주고, 자살 많이 하고, 이럴 때 보게 되면, 참, 다 결과는 답이 우울증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우울증이라는, 정체가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우울증이 뭘까요? 이 우울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푼다 했잖아.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우울증은 바로 스트레스야. 이것이 어떻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심리 치유로 풀어야 되고 이 정신의 문제가 온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 스트레스의 그 모든 것이 이게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 우리는 장기에 우울증은 장기에 오는 게 아니잖아. 인간이 이 심리의 심리 아니면 정신적인 이 문제의 스트레스야.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우리가 풀 해결만 하면 되면 되는 거야. 자 우울증 환자들이 한번 보자 여기 다 같이 갖고 우울증 환자 보게 되면 아무 기력이 없어. 그냥 맹아 이랬대 말이야, 그지? 자 자신감도 없겠다. 하고자 이욕도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용기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할수 있는 용기는 있겠나? 자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자살할 수 있는 용기는 없다는 거다. 아무 용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일에서 그, 어, 강큰 짓을 하겠노. 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증이 되는데, 여기에 우울증은, 자살하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10명이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서너 명. 누구 말자, 자살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게 되면, 그, 거의 절반은, 거의 절반은,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착란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다. 이거는 정신적 문제라 해가지고, 이거는 신경이 문제가 된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 신경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귀신병이야, 귀신병. 자, 예를 해보자. 우울증 환자가 여기에 이렇게 푹 주먹 갖고 아무 자신감과 이런 것이 없단 말이야. 자신감과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땡겨져요, 옆으로. 음. 음,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추, 추, 밖에 있는데, 그치? 아무 의욕도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누구말따이 신빙이 잘못되게 되면, 야, 가자, 가자, 할뿐뭐 간다, 이말 뭐 어디로. 이것이 계단인지,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어떻게? 창고로 가뿐다, 이 말이야. 창고 가갖고, 뭐, 뭐, 갖다 내리, 앉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울증이 스트레스 하는 건, 자살을 가도 인간이 많이 있지만은, 이, 자살하고 스트레인은누구맞따나 우리 검찰에서 압박해오고, 그지? 자전심 푹푹 상하고 이러면 우리는 회사가 망하고, 아주 극단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한강다리 가서 밑에 막 바다 물속으로 막 들어가보잖아. 자,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는 이 많은 부분들이 기신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로 막박받는 게. 이게 뭐...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오는지, 어떤 게 스트레스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우울뿡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가 오는 게 종류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까 저기, 여기 뭐고, 이쪽에 앉은 사람들은 우리 우라통이라 했지? 여기는 무슨, 뭐라 했나? 식토증이로 식토증. 식토증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증상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증상을 푸는데 치료를 할까요? 증상도 모르는데 뭐, 치료가 되겠나? 아이, 참, 나 모르겠다. 이런 말 해서는 모르겠지만, 아, 증상도 모르는데 무슨 치료를 하겠노? 그치? 막, 기계가 고장났으면, 뭐, 고장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건 하겠지만, 뭐라는 거야, 자, 우리는 다섯 번째. 여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기신병이다기신병 자 특히 우리나라는 내가 이런 것을 또 하면 전 세계 종교는 우리나라에 와 있고 우리나라 막뭐 옛날부터 천손의 민족이 했다. 천손의 민족, 하늘 하늘 손자의 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기면이 한족이 가장 오래된.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서도 우리 했잖아요. 한족이 유교의 조상이라고 여기 한다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 세계 종교는 우리나라에 다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종교는 전세계에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천국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결국 천선리민족답게 온갖 종교는 다 있는, 다 있는 거야 그걸 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거 뭐 그런데 이 병을 의사가 고치겠나 병원에서 고치겠나 약으로 고치겠나 귀신 붙은 거는 귀신 떼야 고치는 거지 그렇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귀신은 푸중하면서도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런 말 하시면 안되겠지 자 그래서 귀신은 푸중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안 믿을 하면 안되겠지 그래서 이 귀신병은 이 체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귀신이 귀신병의 종류는 세가지가 있다 했죠? 우리가 우리가 이 마음에 마음에 붙으면 빙의야 마음에 붙으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빙의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장기 5장에 인간의 장기 그지? 장기에 붙게 되면 우리는 신병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면 장기니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한다 했지 장기에 붙는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한다 했다 그쵸? 자그 다음에 우리는 시도때도 없이 왈왈 하는 거 그치 눈말다는 이명 이고 앞에 보면 귀신이 보이고 뭐 이런거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귀에서 속삭소삭하고 귀에서 소리나고 뭐 이런거는 전부 다 우리 뭐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뭐 응? 이것이 어떻게 뭐 달팽이 간에 문제가 있어 갖고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 아닌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거야 아니 그것이 달팽이 간에 순삭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거는 금방 나설 거잖아 그런데 이거 뭐 고치는 게천지다이 말이야. 뭐고치기천지는건 그거는 뭐야? 병도 아니면서 아픈지도 보이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가면 정상도 없고, 이것은 고칠 수도 없는 거. 이거는 100% 전부 다 어떻게, 이병이라 병. 이것이 바로 식기로 나타나는 병이다. 이거는 몸에 붙어가지고 병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병이다. 그렇게, 이거는 심리적 병. 그렇게 머리에 두뇌에 잡아, 두뇌에 자리 잡은 거고. 진병은 어떻게 해? 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붙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귀에서 이명이 걸린 이명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노 병원에 가면 별로 없으면서도 막 소리 한다 이 말이야 이야기도 하고 노래 소리도 나오고 누구말도 하나 찬송가도 하고 경련도 읽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 어떻게 고치겠나 자, 그래서 이런 질병들은, 등등의 질병들은 어디서 고치겠노? 병원에서 못고치네 그럼 어디 가서 고치겠나? 자, 우리가 이런 체질 질병을 우리는 고쳐나갈 수 있는 이 방법, 그, 까 노력하는 방법, 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강점이 뭘까? 이것을 고치주는, 우리는 비록 어제는 안 놓았고, 메스 갖고 배는 못 자르고, 그지? 수술은 못 하더라도, 우린 정신적으로 이 취입 방법은 충분하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신하고 같이 있거 뭐 저게 띠 내리는 거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한강 다리 가서 줄 수가 있는 사람 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